자 나올겁니다 예. 아. 안녕하십니까 전사여 짐승을 부르게 아, 오 잠시만 잃지 못하겠지 아 그럼 어 잠시만 말, 문 부셔졌다 조심해 나나 나. 나, 나. 네, 입, 여기 입구사, 중, 입구사. 중앙방에서 중앙방에서 아 안보여 아저 헤드샷 맞춰야 되나? 아, 이거, 팀워지팀와 그... 이거 나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아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팀워치, 아 그래요? 어 트롤 저, 뭐야 저봐 저봐 잠시 뭐야 저거 뭐야, 저, 뭐야 저, 어 뭐야. 농부야 왔구나 우와 뭐야 이거 야 저런 데가 돼있어? 오이이 이 아이가 나무를 때리잖아요? 나무가 캐져요 어, 잠시만 저 키, 저거 뭐 키우? 그래서 우리 가 우리 나, 농부라 부르기로 했어요 농부야 이리온 아왜 앞에 비가 오냐 좋네 축축하고 이거 스테미나 회복이 느려져 너무 을때나어차피 저거 있어요. 매크르시 어? 와, 제 뭘이 크냐? 약 접딱 보니까 않다고 내알알가생이거 아, 하스 아, 하게 등하고, 바위가 등하고. 끝났다, 바위 같은 거. 끝났 다시 좀다다 아, 아, 나 죽음. 죽은... 앞에 상자 보이시죠? 음, 음. 기뭐 얼마나 뭐가 있길래? 오, 어, 그런데? 오, 씨, 아 야자 맞아 맞형. 이거 기름. 야, 야, 야, 야. 준비, 나가 준 야, 야, 너무 큰데? 야, 야, 나가, 줄게요. 나가, 줄게요. 나가, 나가, 나가, <웃음> <웃음> <뭐디>? 아니, 맵은 매번... <웃음> 겁나게 <웃음> 좁으면서 <연락에> <웃음> 씨... 트롤이 있어. 불 들고 트롤 동굴 불 들고 간다고. 내말진지 몰라. 한 마리 한 마리 알면 그러니까. 방패 들고 우는게 맞잖아. 어두워서 약간 이게 안 맞아? 야별한 자리 별한 자리 맞았어. 맞어 잠깐 오저예예예예예예야예예 했다고 한 대만고 갔어요 그냥. 말하대요. 은별님, 랑 붙지 마요 그냥. 이해? 그래. 무슨 상수행할 거야? 뭐야? 못 나와. 오. 말을 대전 새끼야, 그가 이게 섯해 겨드랑이, 겨드랑이 아우 토토토토토토 이리 도망쳐 도망. 아 볼라트가. 이겼다그다새끼야이스위시 나왔다. 뭐다. 타로들 어머 다치신다. 와 큰애 이거. 오 어, 형님. 죽고 있잖아 형님. 빨 오, 오, 오. 랜만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 오. 오. 오. 오. 오. 어 당신 말고요 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다거 저기, 저기, 저좀 저기, 지금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구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